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연구소의 이한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이제 하루 일정을 조금 마무리하고 여유가 생길 때 녹화를 이제 해서 각일간별로 편집 후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일요일 오후 2시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정유월로 바뀌어가지고 약 일주일 동안을 시간을 보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일간별을 어떻게 오늘 참고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무료 만세력 어플을 참고하셔서 여기 지금 위아래 설명글 보이시죠. 절기로 바꾸시면 되고요. 본인의 일간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은 음력으로 윤달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양력으로 생년월일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절기를 찾으십시오. 절기는 학교 다닐 때도 저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꼭 찾으셔서 본인이 태어난 달에 절기 전인지 절기 이윤지를 보시면 되고요. 꼭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만세럭 어플에 상당히 요즘 잘 나와 있잖아요. 무료 만세럭 어플로 찾으시면 되세요. 저는 당연히 어플을 참고하지 않고 만세럭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고전 방식으로 풉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음, 지금 9월 17일 정도까지니까 이 주중에 해결되는 해당되는 이 주중 한 금요일까지겠죠. 그때까지는 천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계속 힘을 쓰고 주말부터가 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계속 힘을 써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경에서 신금으로 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모두 금의 영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어 벅찬 일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반갑다 하는 일간도 있을 것이고 각일간 안에서도 신강인지 또 신약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겠죠. 그리고 중화사주는 어떠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굳이 중화라고 한다면 오늘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또 신약과 신강을 구태여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화사주라는 것 자체가 운의 흐름을 잘 타지 않는 말 그대로 중화된 사주라는 얘기죠. 신약, 신강으로 나누는 이유 자체는 일간 자체가 힘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통은 신약사주들이 좀 많으시고요. 저처럼 신강사주들도 어, 곧잘 계세요. 자 이제 확인을 해볼텐데 첫번째 일관부터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처음 시작인 간목일간 동그라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분들은 경금의 영향을 받다가 신금의 영향을 받을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계속 경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소수빼고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평관의 영향을 받다가 정관의 영향을 받는 걸로 이제 토스가 될 텐데 건강이 그리고 여러가지 시비구설 시비나 어떤 싸움들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합니다 근데 주말부터는 조금 나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주중보다는 낫겠지만 예민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갑자 일입니다.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동업자라든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이런 주변 사람들이 몰래 뭔가를 일을 꾸미고 있거나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방해도 많고 또 주변에서의 시비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날 이 자체가요, 조화나 균형이 이렇게 깨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부부나 또 사귀고 계신 연인들 사이에 감정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되는 날은 아닙니다. 이제 14일 보겠습니다. 화요일 을축일입니다. 이 날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어, 역시 가까운 동업자나 또 같이 일하는 동료, 이런 주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시비에 얽힐 수가 있고요. 같이 조사를 받는다거나 크게는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 축중에도 개수가 있어요. 이 개수는 바로 정인이거든요. 근데 이 축중 개수라는 이 인자 자체가 수색목이 안 됩니다. 수색목이 안 돼요. 그다지 도움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월화 신강 신약을 꼭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중하셔야 되고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5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일이나 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 호랑이 인목 자체가 목생화 그리고 이 목이 또 무엇을 이 재성 토를 목극토를 해줘요. 그래서 관인 이 지금 달 자체가 이제 신유 술러 가고 있기 때문에 관이 세게 들어오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날 일진에서만큼은 관인 금을 겁내지 않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날 15일은 일진이 아주 좋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좋다. 이제 1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정묘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죠. <웃음> 평소 같지 않게 내가 어떤 위법이나 편법을 저지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 16일 목요일입니다. 몰래 뭔가 저지르려고 판을 버리려고 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답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날이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신약한 간목분들 있잖아요 예, 수기운이나 목기운이 약한 분들, 겨울글자나 봄글자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날이 좋습니다. 도움이 크게 들어옵니다. 16일이 그러하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스스로 손해를 볼 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7일 금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편제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쇄지 환경에 감목이 놓인 날이고요. 주변에서 도움이 어찌 됐든 들어오는 날인데 적극적인 나의 태도성 이런 부분들 나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수동적으로 변하고 앞에 잘 나서지 않는 날이 됩니다. 신약한 분들은 그만큼 금전이나 활동에 집착을 하시게 될 것이고 신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의 위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8일 토요일도 볼까요? 기사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병지 환경에 감목이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감목이 이제 놓이게 되면서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눈물이 많아지는 감수성이 아주 이제 풍부해지는 하루가 됩니다.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흐름이 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성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그리고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댁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분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거나 신경적인 어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신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 목이나 수가 튼튼한 분들 이런 분들은 여유가 생기는 날입니다. 28일 토요일이 그러합니다. 컨디션도 좋아지고요. 단 신강하신 분들은 즉 수나 목기운이 튼튼하신 분들은 이날 이 글자가 없어야 돼. 자기 사주에 축이나 아니면 유이 글자가 없어야 좋아요. 없어야 여유가 있고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 글자가 있다 그러면 그다지 좋은 날은 아닙니다. 이제 19일 일요일입니다. 경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에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게을러지고 전체적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신약한 분들 즉 수나 목기운이 약한 분들은 관제나 건강 이상이 계속 쭉 주중으로 이어져 오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이게 경호일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이날은 신강한 분들만 좋아요. 하루하루 하루 이렇게 일진을 쭉쭉쭉쭉 살펴봤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막 해보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만 된다면 이게 좀 어려워서 항상 그거 참고해서 대입해 주시고요. 이번 주 흐름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이,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경쟁이나 관제수 이런 시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말로 가면서 예민해 수, 예민해질 수 있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정류월로 바뀐 지 일주일이 이제 지나가고, 금요일 정도까지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요. 주말부터는 신금이라고 하는 편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어, 을경 합거로 인하여, 이 금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정관의 통제를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고 또 불안정해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신약신강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3일 갑자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가 되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 됩니다.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의 일을 놔두고 가까운 사람들의 일을 온전하게 내가 내 일을 제쳐놓고 도와주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신강하신 분들, 즉 겨울 글자와 봄 글자인 이목 기운이 강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득이 없는 날입니다. 풀어주는 화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약한 경우, 신약한 경우는 불글자, 그리고 흑글자 그리고 가을 글자가 있는 경우, 많은 경우, 힘이 있는 경우, 세력을 이룬 경우, 이런 경우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약한 경우만 이득이 있는 날이고요. 이 날은 자, 14일 화요일을 보시게 되면 을축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축은 바로 금을 뜻하는 관의 고지가 되죠. 본인을 도와주는 즉 도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강신약에 딱또 달라지죠. 신강한 경우 이제 수목 응결이 된 겨울 글자가 혹은 봄 글자가 튼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식이나 질투 많이 받게 되고요 직장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한 경우에는 또 식이 질투를 받지 않지만 크게 더 도움되는 날은 아닙니다 이제 15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병인일인데 청관이나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죠 본인의 일이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일 없느냐, 불리하느냐. 이건 또 신강신약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어, 겨울 글자와 나무 글자, 즉, 이제, 수목이 강한 경우에는 크게 좋습니다. 신강한 경우에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신약한 경우에는, 어, 에너지나 금전에 있어서 소모가 굉장히 커지는, 어, 그다지 유리한 날은 아닙니다. 이 날이 15일이. 그럼 16일은 정묘일인데요. 천간에는 식신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에너지죠. 그리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일이 잘 됩니다. 신약신강 따지지 않고 그냥 잘 되는 날이에요. 집중도 잘 되고 매출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겉으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17일 금요일은 이제 무진일입니다. 음, 무토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느정도 좀 쌓입니다. 금전적인 이득이나 기회들이. 정제죠. 정제가 천간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인성인 수의 고지가 되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신중하지 못해서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또 뜻하지 않게 건망증이 발동되어서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특히 공부를 하고 있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크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강한 경우에는 수나 목이 강한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움을 받고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신약한 경우 뜨겁거나 아니면 가을에 태어나서 제압을 많이 받거나 또는 재성이 너무 많거나 그래서 신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일진에서 크게 뒤통수를 맞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18일 토요일은 어떠하냐? 기사일입니다. 편제가 천간에 지지가 상관에. 상관 기운이 이렇게 지지에 놓여 있죠.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물목이 놓이는 부분인데 돈을 많이 쓸 일이 있고 실제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분실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흩어집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급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신강신약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신강한 경우, 겨울이나 봄 글자가 힘이 있는 경우에는 좋은 일지는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그런데 신약한 케이스에는 돈을 써야 되는 일, 돈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생길 수가 있고 이성 문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이날은 다 그다지 별로죠. 그 다음 9월 19일 경호일인데요. 관성, 즉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정말 특이한 소수 빼고요. 소수 빼고 내 직장 상사에게 이날 출근을 하자마자 지적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정말 다음 주부터 내가 이 일을 접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날 조금 길을 쫑긋하고 세우시면 좋은 게, 신약한 사주 중에서요, 가을 글자가 많은 분들, 금 글자죠? 금 글자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관을 이루어주는, 관을 이루어주는 그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요일 자체는 신약한 케이스 중에서 금이 많은 분들만 좋은 흐름을 탈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다지? 별로입니다. 흥미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이게 장생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간섭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연락도 많이 들어오고 좀 혼자 있고 싶은데 귀찮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주간에 을목분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일보다는 주변에서 나에게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받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토, 일요일이 됐을 때는 근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게 되거나 해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면 아예 그냥 입을 꾹 다물고 핸드폰을 꺼둬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일단은 일단은 다음 주 가서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제 해석법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병화일간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유월이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이고, 주중에는 계속 경금의 영향을 받다가 신금의 영향을 받는 주말로 흐름이 바뀝니다. 우선 주중에 이 경금 편제에게 영향을 받다가 곧 정제 신금의 영향을 받는 쪽으로 흐름이 바뀔 텐데, 신강한 분들, 즉, 목기운이나 이 화기운이 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명예나 또 직장에서의 일들이 상승 흐름이 있어요. 근데 신약하신 분들 그 외적인 뭐 재성이 많거나 관성이 많거나 즉 겨울 글자 가을 글자 그리고 이제 흙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돈도 많이 나갈 수가 있고 남자든 여자든 이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지적을 받는다거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는 본인이 이제 평상시 답지 않은 어떤 충동구매라든가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게 되어서 좀 생각 자체가 많아지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9월 13일 갑자일을 볼 텐데요. 천간에 이 갑자일이라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입니다. 이 자수의 영향 때문에 그 수국화, 수가, 화를 극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인데 끝마무리가 잘 안될 수가 있고, 일이 성사가 잘 안되는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그리고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은 이 자수 때문에 자식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자식으로 인해서 속상한 일이 생긴다거나 신경 써야 하는 일, 혹은 여성분들은 남편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또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지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제 14일 을축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이 축이니까 상관이죠 그리고 양지 환경의 병화가 이제 놓이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날이긴 해요 하지만 음,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목이나 화 기운이 많은 케이스는 그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재성인 금의 고지가 되는 거죠. 재성고지가 되는데 재성창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재고지가 되는 상황인데 어, 그래서 여유도 있겠지만 신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의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쓸 일이 생긴다는 거죠. 돈 나갈 일이 생겨요. 근데 신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15일 보겠습니다. 병인일인데요. 이날은 조금 더 길을 쫑긋하고 이제 들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 비견이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이임목이 목생화를 하죠. 어차피 병화를 품고 있죠, 비견을. 이웃사람. 또 친구.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는 그외 제3자가 내게 다가와주는 날입니다. 연락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신약한 분들 있죠. 그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 거의 대다수에 해당될 텐데 이분들은 실적이나 학업운이 굉장히 상승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강하신 분들, 목이나 화기운이 튼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일진입니다. 이제 1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정묘일입니다. 이 묘가 들어오게 되면 묘는 물기가 있는 습습한 목이라서 목생화가 잘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묘가 들어오거나 을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시간이 많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정묘일이라 도 보니까 목요일은 천간에는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매사 기다리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진으로 확인이 되시는데 신약한 경우, 즉 목이나 화기운이 떨어지는 분들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하루가 되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 목이나 화기운이 많은 분들, 튼튼한 분들 이런 분들은 목극토가 되거든요 목극토, 목극토가 되면서 금전의 또 기회들이 이루어지는 즉 금전 자체가 굉장히 소모가 많은 음, 날이 되겠죠. 또 남성분들은 부인이나 또 여성과 관련해서 신경쓰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 일진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여성분일 수 있고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는 정말 막무가내인 상대방 손님을 맞아 들었는데 그분이 이성이더라. 그럴 수 있어요. 16일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무진 일이죠. 식신이 천간지지의 에너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이에요. 이 진은 관성인 수어의 고지입니다. 즉 관고지가 되겠죠. 창고가 됩니다. 말소리가 커지고요. 그리고 어, 내가 무조건 맞다고 이렇게 우길 수 있어요. 잘못한 병화분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내가 이날 하루 종일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신강한 분들, 즉 목이나 화가 튼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 어떤 아이디어로 인한 상승세도 있지만 이날 하루는 내 아랫사람, 내 부하 혹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고 실제로 내 부하 직원의 힘도 강해집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전체적으로는 내가 내 말이 맞아요라고 계속 음, 어떤 분위기 자체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병화분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이제 일진으로 해서 그런 흐름이 있더라 집게 흥분하지 마시라는 거죠 만약에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난다면 자 이제 1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기사일이죠 이제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 토요일은 신약한 분들, 목이나화 기운이 적은 분들, 이분들에게는 아주 운이 좋은 흐름입니다. 나머지는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신약만 좋은 날입니다. 신약만. 자, 이게 그려드릴게요. 내 생각이나 내 아이디어로 인해서 전체 일이 잘 풀리는 하루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 19일, 일요일은 경고일인데, 천간에 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편제가 뜬 날이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약은 어쨌든 도움을 받고요. 신강은 도움을 받는 날은 아니에요. 주변에 이해를 얻지 못하고 본인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주중에는 경금, 편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강한 분들, 즉 봄글자나 불글자가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은 명예나 관직의 상승세가 있어요. 하지만 신약한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이죠. 가을이나 겨울이나 흙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운이 다소 돈도 쓸 일이 많고 돈 나갈 일들이 많고 명절 앞이니까 돈 나갈 일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금이라는 기운 자체가 신유술로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돈쓸 일, 활동하는 일, 에너지 소모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아지죠 그 중에서도 가을이 가장 왕성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에서의 생계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한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주말부터는 안 사도 되는 물건 굳이 구매를 하시더라.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제 운의, 이 운세 방향을 잘 들으시고, 잘 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맹신은 하지 마시되, 적절하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 조심해야 될 날, 어떤 날짜들이 오니까, 아, 요건 요거, 내가 여기에 해당되니까 요거 조심해야지. 요 정도로만 체크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아주 훌륭한 활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 방송과 또 해석, 진행방식이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정률로 바뀐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주중 금요일까지는 경금이라고 하는 정제의 청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뒤에 주말부터는 편제인 신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신강한 경우 즉 정화일간이지만 봄에 태어나셨다거나 또는 여름에 태어나서 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 재관금과 수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흐름 자체가 근데 신약하신 경우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또는 토가 아주 왕성해서 일간정화가 힘이 없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이득이 크게 떨어지는 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부터는 편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신약하신 분들께는 좀더 이득이 계속 이어져서 떨어질 수가 있는 주간이고또 신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발전은 하시겠지만 욕심이 더 크게 또 판을 또 크게 버리고자 하는 이것저것 뭔가 많이 버릴 수 있는 주간이에요 그 첫째 날로서 13일 갑자일을 먼저 볼 텐데 천간에뜬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의 정화가 놓인 날이죠. 어, 실제 전체적으로는 전공을 바꾸시거나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또 새로운 환경을 내가 그대로 크게 바꿔서 받아들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신강한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인 금과 또 관성인 관성인 수기운이 살아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일진이라고 볼수 있고 좋은 흐름이고요 신약하신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크게 안됩니다 자 이제 14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을축일인데 청간했던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죠 역시 이 축일이라는 이 자리 자체가 바로 재고지가 됩니다 예, 금의 창고가 되죠 업무 집중이 잘안될수 있어요. 역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많이 들어오고 매출도 높아집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데 다만 교육업이나 반복된 업무에 종사 중이신 분들은 운의 흐름 자체를 크게 타지는 않습니다. 신약하신 분들도 이득이 좀 떨어지는 날이고요. 이제 15일 수요일은 병행일인데 천간에뜬 에너지가 겁제이죠. 그리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사지환경의 정화가 놓인 날입니다 사회적응 자체가 떨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적응이 떨어진다 그 얘긴 즉슨 어 회사에서 이제 딴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눈치가 좀 떨어져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없는 유의 이제 처음 나타나는 계속 앞에 좋았다가 이 수혈만큼은 좀 이득이 안 되는 날이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화의 이 입지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월화가 별로였다가 수요일에 이제 운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은 정묘일이에요. 같은 글자인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활짝 핀 편인 에너지가 이렇게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의 정화가 놓인 날입니다. 하시는 일에서 보람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수는 있는데 특히 신강신약 둘다 크게 이득받는 날은 아닙니다. 이 정묘일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한 케이스를 잠시 좀 들어봐 주시면 토가 많거나 가을 글자가 많거나 겨울 글자가 많거나 요런 상황인 경우 중에서 신약한 케이스 중에서 호랑이 글자 인이나 아니면 미가 있거나 미토 위치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인이나 이렇게 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목이 생성이 되고 이 목으로 인해서 목생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약한 중에서는 화가 필요하거든요. 내 일간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져요. 신약한 중에서도. 근데 그 나머지 신약한 분들은 그다지 이득되는 일지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무진일인데 상관이 성관지지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쇠지환경의 정화가 놓인 날입니다. 수의 고지죠. 이 광고지입니다. 관고지인데 수의 창고, 그래서 자기 반성 후회 이런 것들이 이날의 테마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지원을 하지 말 걸, 그때 좀더 잘해 줄 걸. 이렇게 과거의 일 때문에 내가 다시 되돌아 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금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소수를 빼고는 어좀 다운되는 흐름이 있는데 신강한 분들 목이 강하거나 화가 강한 분들 이 정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금과 그리고 관성이 수기운이 좋아져서 대체로 이 17일은 좋은 흐름이에요 신강한 분들은 그런데 신약하신 분들 예, 목과 화가 약한 분들이죠 즉 토가 강하거나 금이 강하거나 수가 강한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음 생각해 봤을 때 금전 문제가 이날 발생이 되거나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송금을 예금자 그 예금주 명을 확인 안 하고 엉뚱한 곳으로 돈을 보내 버린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나에게 굉장히 오늘 따라 막 잔소리를 심하게 하거나 아주 크게 야단을 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좀 당할 수가 있고 상사 때문에 그다음 18일 토요일은 기사일이에요. 성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어, 겁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인 날입니다. 본인의 큰 희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토요일에 쉬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또 주말에 주중에 쉬시고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강한 분들은 이날 조금 별로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내, 나이가 받아야 하는 나의 어떤 기회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토요일에 승진 기회가 있었다거나 토요일에 어디 외부 약속이나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누군가 가로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일시적이지만 의식주 관련해서 생계 관련해서 일시적인 올해 상승이 있습니다. 그럼 19일, 15일은 경호일이죠. 날, 정제가 천간에 떴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인 날인데 기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기회가 많을까 신강한 음, 분들 목이나 목이나 화가 많은 분들 봉글자나 여름 글자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쟁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일도 내 것을 뺏기거나 내가 긴장을 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하신 분들 즉, 목이나 화가 이제 적은 분들이겠죠. 힘이 없는 분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앞에 볼랑말랑한 진짜 확실하지 않은 일에 내가 목숨 걸어야 되는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막 이렇게 팔랑팔랑 귀가 팔랑일수있는 뜬구름 잡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지만 일진들이 있지만 경금의 영향을 받다가 신금으로 넘어가는 주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사다난 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재와 관이 대체적으로 발전하는 주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결과는 좋을 것이고 운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힘 빼고 이득이 없고 실속이 떨어지는 주관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가 들을 수 있는 운세 예측입니다. 재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 무토일간 분들도 현재 정유월에 접어들은 상황인데 주중에는 경금에게 그리고 주말부터는 신금에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식상이 이렇게 식신에서 상관 영향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중에 계속 결과를 위해서, 무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토 분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하시는 일에서 상당히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주간이고 그만큼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9월 13일 갑자일을 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모토가 놓인 날입니다. 내성적으로 대처하실 겁니다. 이 날은 주변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를 대응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됩니다. 크게 좋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 14일 화요일은 울축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 이렇게 양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중해지고 그만큼 월요일에서 화요일이 어지는 흐름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요일은 조금 더 발전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임묘진으로 흘러가는 첫째 날인데 병인일이죠. 천간에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어, 우선 새로운 것을 본인이 찾으러 나서게 되는 날이에요 시장조사를 하신다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날이 아주 바빠지는 흐름인데 신약한 분들 즉화 기운이나 토 기운이 약한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신강한 분들은 이제 좀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 신강한 분들은 특히 이화 기운이 이 병화가 그리고 이 입목 속에 들어있는 또 병화가 또 있죠 이 편인이라는 이 기운, 화기운 자체가 화극금으로 식신을 건드려요 식신을 칩니다 그래서 식신을 건드리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직장인은 어, 내 아랫사람이 나를 배신을 한다거나 말을 바꾼다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한 또 가지 있죠 건강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신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식신이 자식도 되죠. 내 아이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6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묘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는 날이에요. 소득이 목생화가 잘안 됩니다. 이 묘가 목생화가 잘안 되는 목이거든요. 똑같은 목이라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게 생겼습니다만 속은 속은 불이 잘 지펴지지 않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운 자체가 활짝 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약한 분들, 화나 토기운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 날일 것이고 일진 자체가 그리고 신강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그다지 안 됩니다. 소득이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16일은 전체적으로 그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7일 금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같은 에너지인 비견이 이렇게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고지죠. 수, 기운, 재의 고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활동이 떨어지는데 주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쓸데없이 어떤 일에 말릴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금전 손해나 또 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 있고 이날 그래서 의심이 많아지는 날이에요. 주변으로부터의 인 손해가 그만큼 생길 수가 있죠. 이 비견 영향 때문에 의심이 많아집니다. 담백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1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기사일인데요. 천간에 겁제어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은 신약하신 분들 즉 화나 토기운이 약한 분들 이분들은 겁제에게 도움을 받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겁제는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강한 분들 화나 토기운이 튼튼한 분들. 중화는 제가 말씀드렸죠. 맨 앞에. 중화는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신강신약 또 나누실, 나누실 만한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신강신약 위주로 이렇게 조금 첨부를 할 건데, 양념처럼. 신강한 분들도 토요일에 이 일제는 도움이 크게 안 됩니다. 신약한 분들만 도움을 받습니다. 운이 아주 양극단입니다.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평탄해요. 평탄한데, 그다지 큰 도움도 없고 크게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그럼 19일 일요일 경호일은 어떨까 이날은 드디어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에너지가 이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시는 일에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작업 양에 따라서 근데 신약한 분들 즉 화나 토균이 약한 분들에게는 유리한 흐름의 일진입니다 그런데 신강한 분들 화나 토 기운이 강한 분들은 도움이 그다지 안 되는 일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모토 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신약한 분들에게는 조금 흉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은 식신으로 도움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성 분들에게는 자식이 되고 사업가 분들에게는 아랫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간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진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정유월로 지금 바뀐지 일주일이 넘었고요. 금요일까지는 상관경금액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주말부터는 식신이라고 하는 이 신금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예정인데 우선 신약하신 분들께는 이번 주간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강하신 분들은 드디어 빛을 보는 주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부터는 어떤 흐름이냐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바빠지고 보람이 있는 상황으로 돌변할 것이고 계속 이제 흐름이 강해지죠. 근데 신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드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날부터 볼 텐데 13일 갑자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청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이날 예상이 되는데요. 월요일에 신강한 분들, 즉 토나 화가 강한 분들, 여름에 태어나신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저처럼 신강한 분들은 어 이날 갑자일의 운으로 재성수기운이 살아나기 때문에 좋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고요. 신약하신 분들, 즉 토나 화의 기운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어,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좋게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즉,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쪽 변화일 것이고 신약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중화는 운의 여파를 받지 않으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14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을축일이고 천간에뜬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비견이죠. 식상금의 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이날 건강 자체가 추일이기 때문에 위장이 좀따끔따끔한다거나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일처리 자체가 이제 원활하게 잘안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신강한 분들, 여름 글자가 강하거나 뜨겁거나 또 토가 전반적으로 강한 분들, 건조한 토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수기운 재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좋은 일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한 분들, 즉 뜨거운 기운이 약하고 흑이 약한 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5일 수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청간했던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정관이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요. 활동에 여러가지 방해가 많은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사나 거래의 실적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결제를 하셨는데 손님께서 다시 환불해 가시거나 아니면 계속 질문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 이제 상황 자체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신강한 분들께만 이날이 도움은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약하신 분들은 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끌고 오기 때문에 좋은 일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체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날 하루만. 자, 그러면 16일 목요일은 어떨까요? 정묘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의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치 이것이 의무인 것이냐, 오히려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기토 입장에서. 그러면 신강한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방해 작업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신약하신 분들, 겨울, 가을, 이런 글자들또 나무 글자가 많다거나 갑을 이런 글자들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래 정묘 자체가 큰 도움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 묘가 목의 글자이긴 하지만 목생화가 잘 되지가 않아서 신약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안 되는 날이기도 해요 이날 뭔가 기대를 하고 계시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17일 금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자, 기토 입장에서는 겁재가 청간지지에 모두 지금 들어온 날인데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또 재성의 이 재고가 되죠. 재고가 되는 수의 고지. 근데 진은 또 기토의 뿌리가 될수 있는 글자이죠. 도움받는 일이 있어요. 도움이 들어옵니다. 신강한 경우 불이 있거나 여름에 이제 태어나셨거나 또 토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특히 사주에 유가 있거나 어 제가 유시생이거든요. 유시에, 유시에 태어났어요. 저녁에. 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가 있거나 사주 원곡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식상인 금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쪽이고요. 신강하더라도 하지만 신약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좋아요 아주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도움이 있어요 도움을 받을 일이 어쨌던 27일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 18일 토요일은 기사일이에요 천간에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정의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강해집니다 내 언니일 수도 있고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지내는 누군가가 될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의견 주장이 좀더 강해지고 내가 거기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특히 신강한 경우 여름에 태어났다거나 토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못 받는 일진이 될 것이고 신약한 분들 금이 강하거나 수가 강하거나 아니면 이제 목이 강하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은 도움이 조금이라도 들어온 날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의견에 내가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 신약하신 케이스는 신강하신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묻어가시되 싸우지만 마시면 돼요 이제 19일, 일요일은 경오일인데 천간에 상관이 뜬 날이고, 편인이 지지에 뜬 날이라서,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실제로 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강한 분들이나, 어, 그, 렇죠 여름에 태어나거나, 불이 강하거나, 토가 강하거나, 그러니까 화토가 강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그다지 이득이 될 것이 없는 일진이고 신약한 분들, 가을 글자, 겨울 글자가 센 분들 또는 이제 아직 찬기가 덜 빠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좋은 쪽으로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금요일 정도까지 주중 흐름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기토일관 분들 그러니까 추워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추워지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 여름만 빼고요. 이런 분들께는 주중 흐름이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일진들은 아니다. 하지만 신강한 케이스, 뜨거울 때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토가 이제 강하거나 그런 분들은 빛을 본다는 거죠. 인기가 높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점점 점점 바빠질 것이고 주말 가서도 그리고 신약하신 분들, 이분들은 계속 주중에 어떤 사건 사고 또 사람들에게 대인관계에서 좀 번잡스러운 고달픈 일들이 좀 펼쳐질 수가 있는 주간입니다 자,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 운세 흐름이나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유월을 현재 맡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비견의 에너지에 영향을 계속 받다가 주말부터는 신금이라고 하는 겁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우선 어, 금요일까지의 흐름은 신약하신 경우 즉 토나 금의 기운이 강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좀 많이 받는 즉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신강하신 경우 토나 또 금이 강한 분들, 가을 글자가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경쟁자가 내 것을 빼앗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구설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그다지 유익한 흐름은 아닙니다. 이제 겁제가 들어오게 되면 신약한 분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타시게 될 것이고, 또 신강하신 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흐름입니다. 첫번째 날로서 9월 13일 월요일 갑자일부터 볼텐데요. 청간에 들어 에너지가 편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경금이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금전소모가 전체적으로 많아지고 또 이성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건강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4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을축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축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바로 자신에 해당하는 이 비겁 금의 고지가 됩니다. 신약은 도움을 크게 받습니다. 신약은 네 전체적으로는 활동이 우선 전체 일간에 한해서 그 활동 자체가 이제 좀 다운이 되고 정체가 되는 부분이고 잘안 풀리고요. 근데 신약한 분들, 토나 금의 기운이 약한 분들은 도움을 외부에서 받을 것이고 신강한 분들은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15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이직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요. 기존 직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신약한 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강한 분들에게는 이 병화가 이 입목 속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관에 관 속에 들어있는 이 감목에 영향을 또 크게 받기 때문에.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토나, 경금, 이 금의 기운이 강한 분들, 가을 글자나 토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정묘일이고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로 예측이 되는데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그다지 안 되는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 토나 금이 강한 분들은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확실히 아주 100%까지 막 좋은 날은 아니고 그냥 도움이 다소 되는 날이에요. 이제 17일 금요일은 무진일이거든요. 천간지지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양지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거, 이것은 이제 수, 식상의 고지가 되죠 이 무진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 자체가 토생금을 해줘요 토생금을 해주는데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평소에 없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이 27일의 흐름입니다 신약한 분들, 토나 금의 기운이 약한 분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계약건수가 생기거나 또는 그런 건수가 생겨서 도움을 받게 되실 거고요. 매출적으로 매출 또 장사 이런 분들은 또 괜찮습니다. 신약한 분들은 그런데 신강하신 분들 토나 금의 기운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일제입니다. 이제 1 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기사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기토라는 글자는 이제 좀 작은 토라고 볼 수가 있고 허토거든요. 약한 토예요. 약한 토로서 약한 밭인데 이 밭이 금을 돕게 되면 허토이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았던 일에 내가 손을 댈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나서야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대다수의 흐름이 있는데 신약한 분들은 그래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고요. 이 토요일이 토나 금이 강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날입니다. 노력하시는 것보다 많은 운적인 이득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19일 일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형제나 또 지인, 가깝게 일하는 동료, 친구, 이런 분들의 배신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방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방에, 일적인 방해또 경쟁자가 생길 수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신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 토나 금의 기운이 강한 분들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이런 분들께는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경건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중 금요일까지는 토나 금기운이 약한 분들 대다수의 분들은 좋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신강한 분들 토나 금기운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불화가 생길 수 있고 경쟁이 생길 수 있고 내 것을 뺏어가는 구설, 시비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도 여전히 그 흐름은 약간 강도만 떨어질 뿐 이제 이어져 갑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역시 정유월로 바뀐 지 일주일 정도 넘어섰는데, 금요일까지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겁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말부터는 비견인 신금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우선 금이 많고, 이제 토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이 신강한 형태의 분들께는 아무래도 이번 주간 자체가 시비수라던가 또 어떤 사소한 부분에서의 사고운이라던가 또 다툼, 경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로 인한 기쁜 일이 함께 일어나는 이런 상반된 운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주말부터는 경쟁 관계로 조금 더 치우쳐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번째 날짜인 9월 13일 갑자일을 보겠습니다 이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정제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입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경제활동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약신강 통틀어서 기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쁜 중에도 경쟁이 되든 안되든 붙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14일에는 을축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그래서 양지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어, 우선 신중해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초조해지고 성급해질 수 있는 날인데 신약한 경우, 토나 금이 약한 경우에는 돈거래 금전거래 이성관계를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꼭 금전거래뿐만 아니라 계약서류가 오고 가는 일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강한 경우 토나 금이 강한 경우에는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도록 뭐든지 충분히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을 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15일 병인일을 보겠습니다. 정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어, 우선 신강한 분들께는 유리한 날이고 신약하신 분들께는 이득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병화의 기운으로 인해서 이제 병신이 식상을, 식상수를 불러 옵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이날은 굉장히 강해지고요. 호감이 커진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인기가 올라가고 주변 평판 또한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16일 정 보겠습니다. 정간에는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편재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정화를 심장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건강을 이제 염두에 두신 분들 이게 뭐 턱을 뜻하기도 하고 이제 심장을 뜻하기도 하고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 글자 자체가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가 들어오는 날이기도 하고요 조직을 옮긴다던가 사무실을 옮긴다던가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생길 수 있습니다 토나 금이 강한, 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성을 끌고 오는 날이 됩니다. 해묘미 웅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 신강한 분들께는 이날 자체가 이주 중에서 좋은 날에 해당이 되고요. 신약하신 분들, 토나 금이 약한 분들 이분들은 기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심장, 심혈관 관련돼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7일 금요일은 무진일인데 정인이 청간 지지에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이 지는 수식상의 고지가 되죠. 그래서 식상에 이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이라서 토가 들어온 일진 중에서는 이 신금에게 흉한 하루가 될수 있어요. 특히 신강한 분들, 토나 금이 강한 분들께는 이득이 없는 일진이고, 신약한 분들, 토나 금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롭습니다. 그 신자진으로 인해서 수식상 운동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일의 진행 상황 자체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제 1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정간에는 허토인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인 날입니다. 신강한 분들께는 토나 금이 강한 분들께는 이득이 없고 역시 신약한 분들도 마땅히 크게 좋은 날이라고는 하기가 어려운데요 생각도 많아지겠지만 주변 사람들과 타협을 해야 하고 내가 나의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에 어떤 활동을 하시기로 예약이 되어 있거나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의견을 관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19일, 일요일은 경호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에는 겁제어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편, 그죠? 아이고, 저 오타가 있네요. 편, 관. 자, 편관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 신강한 분들 즉 토나 금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득이 있는 날이고요 인논술 화국 운동으로 관성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한 신강한 분들께만 이득이 되는 어~ 일진으로 이제 단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 자체가 서먹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의심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일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에 선거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랫사람에게 혹은 내 형제나 내 동업자에게 나의 일을 적극적으로 맡겨야, 맡겨야 하는데 맡기는 것이 잘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 가지 어떤 기회나 재물이나 복지를 두고 금전도 마찬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뺏기느냐 뺏느냐 이런 것들이 신강한 분들께는 어, 이제 이슈가 될수 있고,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을 잘 이렇게 둠으로써 좋은 일이 어부지리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주 동안에 오늘도 살펴보았고요.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은 아래 영상 더보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역시 정유월로 건너온 지약 일주일 지났는데 주중 금요일까지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다가 곧 주말부터 정인이라고 하는 이 신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까지 좋은 흐름입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강한 분들 즉 가을 글자나 겨울 글자가 튼튼하거나 그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이 금이 특히 이 가을 글자가 봄 글자인 목식상을 밖으로 글자 엎어요 그래서 생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강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어찌 됐든 임수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흐름으로 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고생은 좀 되더라도 첫째 날 9월 13일부터 주간 운세를 한번 살펴볼 텐데 갑자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이고요.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흐름입니다. 이 자수가 그 수생목이 안 되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식상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본인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날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크게 안 되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신약한 분들께도 역시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 내 생각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날이고요 이제 14일 화요일은 을축일인데 청관에 뜬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바로 정관입니다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크게 힘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저절로 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이 축은 바로 인성인 금의 고지가 되겠죠 자, 우선, 신강한 분들, 즉, 가을 글자나 겨울 글자가 튼튼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생하는 게 많은 날이고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무난하게, 그게 도움도 없고, 그게 손해될 것도 없는 날입니다. 이제 15일 수요일은, 앞뒤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15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 청간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병화가 뜬 날이긴 한데 이제 식사를 이제 하시는 자리 즉 음식으로 인한 문제 혹은 이성 문제가 오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언쟁이 생겼을 때내 위주로만 판단하고 섣부르게 그 상황을 넘겨 짚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강한 분들, 가을 글자나 겨울 글자가 강한 분들은 좋은 흐름이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도움이 잘안 되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흐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예. 이거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제가 전체 정리를 해드릴게요. 16일 목요일은 정묘일이에요. 이날은 청간에는 정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떠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금전이나 건강 문제 또는 이성과 다툰다거나 송금을 잘못한다거나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큰 하루가 됩니다. 근데 신강한 분들께는,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신강한 분들은요, 그 원국에 유나 축이 없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그다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금요일 보면은 무진 일인데요 천간지지에 모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임수를 임수의 흐름을 막는 부분인데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음, 역시 수 빅업의 이 창고죠 임수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이날은 상대방들에게 또 나의 대상들에게 의심이 많아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하고 신약한 분들께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앞뒤를 좀 따져봐야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일 토요일은 기사일인데 약한 토인 청관에 정관이 에너지로 들어왔고 어, 지지에서는 편제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관은 크게 인연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맥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계신 곳을 크게 정리하고 옮겨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사라던가 이직이라던가 사업을 접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9일 일요일은 경오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에너지입니다. 퇴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잘하고 있던 어떤 공부나 잘하고 있던 일이나 잘하고 있던 대상을 접고 그만두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내가 시간 낭비를 하실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근데 신약한 분들께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일주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 주중 금요일까지는 하루하루 일진을 종합을 해봤을 때 신약한 분들께는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 사건들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신강한 분들께는 금의 기운이 굉장히 세지는 흐름이라서 금기운 인성이 목기운인 이 식상을 도식화시킵니다. 즉 밥그릇을 없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직장에서 지적을 받는다거나 어떤 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맞는다거나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꼭 보시고 전체적으로는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배우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보람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마지막 일간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정류월로 바뀐 지가 일주일이 넘었고요. 금요일까지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정인의 천간 에너지를 계속 영향을 받다가 편인이 신금의 영향을 주말부터 받게 됩니다. 어,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신강한 경우, 개수일간인데도 금이나 수기운이 왕성한 분들, 가을 글자, 겨울 글자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신강은 아니고 철분이좀 많은 물에 휩싸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욕심이 커지는 주간이에요. 욕심이 커진다는 것은 섣불리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탐하거나 또 선을 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지 좋은 주간은 아닙니다. 그럼 신약한 경우, 금이나 수가 약한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천간의 영향으로 인해서 튼튼해지죠. 본인 일간이 수가, 수기운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롭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첫째 날짜로 갑자일이 들어온 13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날입니다. 일이나 사업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장사수단의 상승이 예상되는 흐름이고요. 신약한 분들, 금이나 수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에 좋은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 강한 분들이죠. 가을 글자, 겨울 글자가 강한 분들은 불화가 용신인 경우에만 좋은 일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다지 이득이 없습니다. 이제 14일 화요일 을축일 보겠습니다. 청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요. 이론만 앞세우게 될수 있기 때문에 신뢰가 주변에서 나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생계에는 도움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는 건강 이상이 생긴다거나 학업 성적 자체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고요. 신약한 분들, 즉 금이나 수의 기운 이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날이고. 신강한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큰 이득이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인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의 개수가 놓인 날이죠. 욕심이 더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금이나 또 수가 강한 분들께는 좋은 날이 될수 있고, 또 신약한 분들, 이 약한 분들이죠 이분들은 이득이 없고 또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일에 매달릴 수가 있어서 흉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흉하다고 해서 어떤 뭐 안좋은 일이 막 펼쳐진다 그런게 아니라 본인이 힘 조절만 잘하시면 돼요 이제 1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정묘일입니다 정간에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날입니다 일시적이지만 도움이 들어오는 날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바쁩니다. 특히 금기운, 수기운이 강한 신강분들께는 좋은 흐름이고 신약한 분들께는 다툼이 생기거나 다사다난한 어떤 상황별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그게 없는 날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7일 금요일은 무진일이라서 청간지지에 모두 정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고 수비겁 이제 고지가 되죠. 이 날이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경쟁에서는 유리한 날입니다. 이 날이 경쟁 자체에서는 유리하고 발전적일 것이고 다만 신강이나 신약 마찬가지 둘 다에게 이득은 그다지 안 되는 날이에요. 안 되는 중화사주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운의 흐름을 잘 타지 않습니다. 또질문 올라올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18일 토요일은 기사일인데요.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그리고 태지 환경의 개수가 놓인 날입니다.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지?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날이고요. 신강한 분들은 즉 금이나 수가 강한 분들은 유나, 이 축토가 없어야 좋은, 이게 없어야 신강한 분들은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한 분들은요, 기사일이 그다지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제 19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경호일이고요.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현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라서 절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날이에요. 어, 식신을을 이제 경호라는 글자에서 이 경이 들어와서 을경합으로 인해서 이 목기운 식신을 합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강한 분들 금이나 수가 강한 분들은 좋은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면 화재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하신 분들, 금이나 수가 약한 분들, 이런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진들은 이러하고요. 흘러가는 방향, 경금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힘조절이 많이 필요하고 욕심을 내지 않은 것이 좋은 주간이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아이디어에 자기 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하신 분들은 금생수의 흐름을 받기 때문에 수가 튼튼해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주간이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주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운세 계속 이제 준비해서 올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시간을 내서 내용 좀 생각을 해보고 늦지 않게 올릴게요. 11월까지 미리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월별 운세 카테고리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너무 또 빨리 올린다는 의견도 있어서 어떻게 할까진 고민 중이긴 합니다. 상담 신청은? 영상 더보기 제목 오른쪽 밑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상담 신청 필독을 통해서 제게 메시지를 꼭 남겨주시고 전화부터 주시게 되면 제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메시지 남겨주시고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